민주란이라는 여자고요. 민주란이라는 여자는 그문제아 동생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이 말썽 피우면은 이제 동생을 커버해주고 뭐 그런 여자인데두그 <웃음> 남자 주인공들 그 사이에 에피소드에 많이 개입이 되는 여자예요. 그리고 성격은 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예요. 경주에서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주로 이제 라면 끓이면서 그리고 털털하고 그리고, 음, 어쩔 때 이제 동생 때문에 여우 같은 면모도 발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애정 표현을 거칠게 할 때도 있고 뭐 따뜻한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볼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코믹 영화니까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게 부각돼서 단편적으로 보여지죠 저한테 이유라는 거는 영화를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닥터케 이후에 그래서 어, 하는 제 입장에서도 부담을 조금 줄이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김혜수라는 연기자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유쾌하게만 볼수 있는 영화 그리고 실제로 음 그러기에는 어 작품 내에서의 비중이나 캐릭터나 영화의 성격이나 어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재미있게 봤고요 제 이미지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뭐가 많이 보태져서 만들어진 이미지잖아요. 주로 이제 화려한 쪽 이미지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주란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화려하지가 않고 음... 소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소박한 캐릭터가 강조될 때그 일련의 영화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소박한 여자는 아니에요. 액티브하면서 아주 일상적인 뭐... 그냥 뭐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자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음... 저한테는 어,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 는뭐줄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 평소에 입는 일상복들 입고 영화 실제로 찍었거든요. 성재 씨는 음, 굉장히 꼼꼼한 면이 많은 배우고요. 그리고 일할 때참 진지하고요. 그리고 승원씨 같은 경우에는 어, 연기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연기 경험에 비해서 어, 좀 뭐라 그럴까 수용하는 센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필름 그 가편집한 것도 아직 못 봤어요, 못 봤고. 이번 주 안에 볼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만족하는, 만족을 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막 그렇게 질책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만큼 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니까 일부러 할수 있는 걸 억지로 못 하진 않고 그리고 안 되는 거를 뭐 억지로 잘하려고 해서 그 순간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